어둡다 <웃음> <웃음> 다시 해봐 <웃음> 이리 와 너무 집있쓰 아가비는 좀아뇨기면또 아가비가 없어 응 맞지? 응 나비 여 음. 볼수있을걸돈 놔야 될 걸. 근데. 그러면. 그 동전 필요한데 동전 없잖아. 뭐 아니 이렇게 보면 여기 보는 거냐?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. 응? <웃음> 밖에 안어더 위로 위로. 뭐 있어? 뭐 보여? 뭔데? 어? 근데... 보여? 어. 뭐 있어? 보여? 응, 음. 아파트 아파트 보여? 어, 응, 딸기 보여? 어, 세, 세, 세, 세, 세 보여? 세, 또뭐 보여? 어, 자, 자 보여? 어, 그러면, 어, 세, 세, 세, 세, 어 세, 세, 세, 세, 어응 세, 보여? 곧? 곧 곧? 곧곧곧굿굿 곧. 무려 무려 <웃음> 무려 <웃음> 무려 막 무려 올라가. 맞지? 어. <웃음> <웃음> <안녕>. <웃음> 너안 찍을 거안내안 찍을 거안 내. 안녕 안 찍을 거안 내. 안녕 안 안녕 안 여기? <웃음> 여기 여기, 어디야? 여기, 여이여 여기, 여기, 여나 여기, 여기, 여기, 산토리 기 여기, 여 산토리니 기여있여있 여기, 여기, 여기, 있기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어요 왔어요 <웃음> 왔어요 <웃음> 여기 무료, 무료, 무료. 여기 무료 아니야 아니 그... 응. 수 있는 아 망원경 응, 그거 무료. 무료야 그리고 앞에 여기 다락처럼 모양 다락 커자게처럼 맞지? 여러분? 어떻게 여러분 알아? <웃음> 달라설 안 가봤는데? 응. 난 몰라 <웃음> 응? 마지막 파 네. <목적지> 더 목적지가 있습니다. <목적지가> 어. 왜? 아니, 지금 카메라에 어. 응. 계속 있어 계속 있어 미팅 어. 코트에 뭐 묻었다 응? 코트 뒤에 뭐벌레인가 돌아봐 벌레 벌레 벌레 응, 벌레 벌레 어. 만 잠시만 잠시만 레 벌레 <웃음> 응? 벌레 소리. 어우 돌아 돌아 아 어, 있어 맞지? 응. 엥 소리 있어? 응뭐을게 있잖아 아이고 여기 벌레 많네 진짜 산이라서 Phải cửa, phải x i n tay cái Phía bên ngoài quán, các bạn ngồi t r ọ n ngồi ở đây Lâu quá luôn á ffeaire <underottel _> 옛날에는 <목 tenho> <아 <식> <한 OG> c n cái a o Ừm. n h b ắ chìa ta luôn rồi mọi người ơi. Bây giờ thì chắc là phải v ề lại. Phóng thôi. h 이게 항아리야. 이게 항아리야, 항아리. 이 가게 이름이 어. 항아리 닭갈비잖아. 어, 그랬어. 이, 이거 이름이 항아리야. 그랬어? 그래서 많아. 만났겠지? 봐봐, 옆에도 많지. 어. 안녕! <웃음> 여러분, 다음 <다음으로> 파양! <웃음>